뭐선 1위고요. 오, 간다, 간다. 오늘 백패킹 가기 전에 국밥 한 그릇 하고 가려고 왔습니다. 나가자마자, 감는도 후타코도 못처을같 제일 먼저 왔는데, 눈에 누가 팩을 안뽑고 눈에 참 산에, 뭐, 양파? 뒤로 뒤로 아안 가는가? 아 이게 보기 다르게 이게 푹푹 빠지는구나 이게 이렇게 빠지네 무선 1일고요 오 간다 간다 버스, 버스, 버스, 버스, 버스. 와, 감사합니다. 오늘 드디어 봄 맞이해서 진짜 오랜만에 산으로 왔습니다. 저기 이렇게 더워지기 또 들어줄 거 없어? 괜찮아요, 괜찮아 언니. 네. <웃음> 괜찮나 진짜? 네, 괜찮아요. <웃음> 우리 우리만 셋만 되게 가볍고. 와 나도 이제 간만에 이렇게 가벼운 배낭 진짜 오랜만다. 근데 전부 진 짐부고 진짜 야 버프자 띠 용? 아 진짜 거의 그냥 등산 수준인데. 진짜. 초경량. 천천히 가, 천천히 어부 딸이 산을 타고 허리랑 고관절 쪽에 통증이 좀 있어가지고 물리치료 받고 병원을 좀 다녔었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한달 전인데 한달 만에 배낭 메고 산으로 가고 있어요 100% 회복된 게 아니라서 오늘은 좀 쉬운 코스로 왔거든요 무리하지 않게 가려고 아, 너무 더워요 벌써부터 땀이 납니다 다왔다 아, 음. 여기 완전 치고 라 날씨 진짜 미쳤습니다 비가 온 뒤라가지고 미세먼지도 일도 없어요 여기 정상쪽이 뷰가 더 장난 아니니까 가서 보여드릴게요 와 멋있다 사진의 진심인 분들. <웃음> 여기가 마을이 분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반대편 쪽 뷰도 예뻐요 오히려 여기 뷰가 더 예쁜 것 같은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<웃음> 어제 비가 와가지고 되게 걱정했는데 다행히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나가 저녁을 먹을까 합니다 신중하게. 그럼 이거 다 숙성된 거예요? 이게 원래 크게 나와. 음. 크게 나온 거를 그 소금에 한번 절이고 음. 그다음에, 그다음에 물로 한번 담궈놓고 음. 왜 기러기 안 놨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추워서 이러면서. 내가 켰잖아. 아, 그거 아, 아카테릭스 쓰는 사람들이 바탕을 깐다고. <웃음> 아그 <웃음> 이유야. 어, 아카테릭스. 아카테릭스. 와 오랜만에 시토 썸이 들고 왔는데 텐풍 완전 이쁘게 나와요 텐트 습기 차는데요? 진짜? 네 것도? 지금 9시 남았는데 어, 벌써부터 텐트에 응, 결로가 찼어 대박. 동영상도 되게 잘 나오지? 이렇게 우와 예쁘다 응. 민수 오빠 이미 안 보인 <웃음> 텐트 안 보여 지체면 내가 텐트 안 보인다. 에. <웃음> 네. It's been hard in America It's been tough feeling sad It's been hard in America I never thought it'd get so bad I wish that I had a big jet plane 그리고 자리가 계속 밑으로 쏠려 있으니까 몸을 밑으로 내려가는 거같 <웃음> <저도 웃음> <웃음> t h sand thrown in your eyes It's hard to speak in America When every word creates divide But it seems that we're all the same We all need love and hope, a little grace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쉽게도 운에는못 봤지만 일출은 제대로 봤어요 여기 말고 근처 말고 막 강원도나 충청도 이런 데 가면 집에 오면 막 5시, 6시 진짜 시. 아, 그렇게 하고 좋네 네, 그 냄새 자체가 막 다른 것 같아 맞아요 응. 오랜만에 어, 백패킹 산으로 왔는데 뭐 많이 걸은 건 아니지만 고관절이 다 나으면은 제대로 산을 타볼까 합니다. 그래서 오늘도 잘 놀다가 쉬다가 갑니다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안녕.